사이코패스 가해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가해자가 저기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야 내 속에 있어요 누구나 있어 근데 그 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 심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할수록 심해져 이건 나쁘다고 하면서 분별할 때 가해자가 그 사이코패스를 보면서 너는 나쁜 놈이지 하고 계속 수치주고 가해를 해 그리고 그 가해자를 자기라고 인정을 안해 사이코패스와 하나 된 가해자거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처럼 가해를 해 그러니까 가해자의 크기가 크게 태어난 사람과 작게 태어난 사람인데 크게 태어난 사람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지 그러니까 가해를 할 때, 그거 나쁘다고 할때그 나쁘다고 할때그 사이코패스와 결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더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큰 가해자가 되고 그래도 가해자가 그렇게 크지 않게 태어나면 쉽게 좀 인정을 해 내가 참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구나 살인자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인정받은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지? 조금씩 사라지잖아 그래갖고 좀 덜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 어제는 엄청 혼내켜잖아 이게 미움이 돌아다니는데 똑같은 미움이라도 아우 저거 철딱선이 없어 이렇게 올라오는 미움이 있고 여러분 중에 딱 미움을 쓰고 다닐 때 죽이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뭐냐면 죽이고 싶은 미움이 다녀 그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다닐 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리는 아가들을 보면 내가 올라와 그 사람이 버린 마음은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 아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제 자기는 미움이 올라오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다 거기까지만 자기가 인정해주는데 자기가 올라온 마음이 뭐냐면 싹다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인마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혼내준 거야 어제살인마로 근데 자기가 그냥 그거를 그냥 좀믿지 이해해주기 싫지 이렇게 느껴 그렇지 않거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거든 왜 그렇게 못 느끼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두렵다고 하고 버렸어 두렵다고 그래서 맨날 두렵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두려운 사람과 옷을 보면 진짜 두려운 사람이 아니잖아 너무 당당하잖아 단닐때 얼마나 당당해 여기 중에서 제일 당당해 두려움 못 느껴 근데 두려운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의 죽이고 싶은 사이코패스 마음을 들킬까봐 너무 두렵고 자기도 인정하기 싫어서 그거 보는 게 두려워서 두렵다고 하면서 그마음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떠 있는 걸 보면서도 사이코패스 까지인 줄은 몰랐지 어제 헤라티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애기도 그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죽이고 싶은 마음은 뭘까 그래서 몇번 얘기한 적이 있어 너그 죽이고 싶은 마음 좀 봐라 니네 가해자 이랬거든 그러니까 네 그래 근데 항상 안 내려가 근데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지 이름도 똑같애 사람이 처음 들어온 랜선 제자아가봐 자기가 어렸을 때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서 사달라고 했대 그래서 엄마가 병아리를 사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는데 병아리가 너무 무서워서 병아리 옆에 근처에를 못 가다가 병아리를 굶겨 죽였대 밥을 못 주고 병아리 무서워서 <웃음> 이게 식겁할 일이야 진짜 무서워서 못 줬으면 엄마한테 그랬을 거야. 엄마 나 무서워서 밥을 못 주니까 쟤 죽으면 안 되니까 밥을 줘 이랬을 거 아니야. 밥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 어린애도 다 알지. 그렇지?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두렵다는 미명아에 굶겨 죽인 거야. 죽는 걸 보면서 즐기는 놈이 안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병아리가 왜 두려웠느냐. 병아리를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사이코패스가 뜨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심지어 즐겨. 좋아해. 그 사이코패스가 뜨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야. 그걸 들킬까 봐. 그래서 내손안 대고 고 푼다고. 내가 죽일 수 없잖아. 내가 죽이면 내가 죽이는 사이코패스를 봐야 되니까 내가 무섭다고 하면서 그걸 핑계대서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인 거지. 그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죽이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거. 싸움 따 근데 아니,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맨날 두렵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맨날 와서 그거 풀어. 너 그거 가짜야. 죽는 거 무서워하는 거. 네가 죽는 게 무서운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 죽는 걸 보고 그냥 있냐? 그거 좋으니까 가는 거지 생각해봐. 그렇게 괴로운데 거기 왜 가겠어? 다른 병원에 가지. 즐기는 거지. 근데 그 즐기는 걸인정을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사랑을 받아야 되겠거든 사람들한테 뺏는 놈이거든 사랑받고 싶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뺏고 싶은지 사랑을 뺏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찾고, 찾고 참아서 나중에 목숨까지 뺏고 싶은 마음이 된 거야 뺏는 마음이 두렵다 하두버려서 이제는 목숨까지 뺏고 싶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납치할 때 귀여운 사람 납치할 때 죽이고 싶어서 납치하잖아 재밌겠다 이러고 납치하잖아 그 아기가 병아리를 살때 그랬던 거야. 되게 귀여운데 귀여운 걸 죽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상담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거든. 되게 귀여운 걸 보면 왜 죽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자기 되게 무서웠다고. 자기 조카가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 게 자기도 모르게 목을 쪼르고 싶고 막 안에 그 사이코패스가 있는 거야.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즐기는 사이코패스가 귀여운 걸 보면 그 사이코패스는 귀여운 걸 보면 죽이고 싶어. 즐기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자기 정식과 같다고 그냥 자기의 그 사이코패스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식과 가도 고쳐질 수 없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조카를 안고 이렇게 보다가 상담한 게 그때 예전에 헤라 t v 에서 너무 귀여웠는데 아파트 십몇 층이었대 근데 애를 던져버릴까 이 마음이 올라오면서 너무 던지고 싶어서 무서워서 얼른 들어갔대 아파트 안으로 진짜 던질까봐 재미있는 거야 죽는 걸 보면서 죽일 때. 그리고도 그 엄마가 사이코패스야. 아버지가 없고 식구가 없으면 자기를 목욕탕으로 불러다가 둘이만 있을 때 뒤지게 때려서 거의 죽을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잖아. 엄마가 거의 그 살인마 빙이 빙의, 사이코패스 빙이가 올라오면 눈이 도는 거죠. 그래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교양 이 있게 세상 교양이 그렇게 있대네. 왜냐하면 그, 그거 들키면 짐승 들키면 큰일 나잖아 짐승 중에 그거 주 물어 죽이는 걸 즐기는 짐승 아니야 호랑이도 자기 살려고 그냥 뜯어먹지 즐기진 않거든 즐기는 짐승이 있으니까 그거 무서워서 세상 교양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진 거야 자기한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맹수처럼 해놓고 응. 음, 남이 없을 때는 남 앞에서는 교양 있게 보니까 너무 증오하는데 자기도 똑같아지는 걸얘를 알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섯 살인가 나수르다가 개 누나를 뺐대 이렇게 시켜도 못할 거야 그치?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거를 태어나게 하고 좋아하는 놈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아기는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 거야 내 속에 이 마음이 있다고 그걸 되게 참고 사느냐고 괴로워 OO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면 모성애가 없는 거를 되게 되게 아파하고 어, 왜 나는 모성애가 안 나올까 나도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내 아들을 마지막에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귀엽지가 않은 거야 사랑이 안 나와서 그게 되게 괴롭고 여기 와서 스승하면서도 사랑이 안 나와서 괴로웠거든 괴로워 모성애가 없으면 그치? 근데 엄마는 그날도 보니까 하나도 안 괴로워 <웃음> 딸사랑하지않는데 대답을 못하는데 안 괴로워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불만이 왜 당신은 모성애가 없냐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걸 어쩌라고 이런 식이에요. 너무 당당한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엄마로서의 자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고 인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짐승. 막 뺏고 싶은 짐승 마음만 있어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인간 마음이 있어서 딸이 귀엽고 아들이 이쁘고 이 마음이 있는데 엄마는 그냥 퓨어한 날것이야. 근데 그 마음을 들키는 게 얼마나 무서워. 인간 세상에서 인간 마음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짐승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건참 힘들지. 괴리가 있으니까 인간이 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더 예의있게 하고 더 교양있는 척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짐승마음이 세게 있고 인간마음이 덜하고 인간마음이 세게 있고 이게 있거든. 근데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인간마음이 세게 있죠. 짐승마음이 덜하지.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한국은 외국보다 덜하잖아. 외국은 짐승마음때 문에 사이코패스 범죄가 많잖아요. 그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해왔어 인간은 동물 맞잖아 그치? 동물에서 진화해왔다고 이 진화가 이제 마음으로 마음의 존재로 육신의 존재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동물성에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를 육신보다육 육체보다 마음의 존재로 자기를 더 인정하면 무게중심이 동물적인 육체적인 그 동물성에서 마음, 인간성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신성, 모든 걸다할수 있는 신성까지 옮겨가는 게이 공부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간다리인 동물성이 있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육체가 있는 인간 누구나 동물성이 있고 그 동물성이 완전히 끝나는 게 인간이자 육신이 인간이자 신성으로 응, 거듭나는 거야 깨달을 때 그렇게 되거든 그러려면 자기 짐승성을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아프고 들켜서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동물이 있거든. 동물성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마음이 있다는 거. 모성애도 있고 제자 마음도 있고 스승 마음도 있고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게그 다음에 인간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도 다 미움과 사랑도 다 그냥 마음인데 그 마음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음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사는데 그걸 다 인정하면 마지막에 영성, 신성이 되는 거야. 그때는 짐승성, 인간성 이런 게다 멸절하고 오직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 근데 모든 걸다할수 있는 무한한 공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이때 자기의 짐승성이 너무 세면 이게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짐승의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이걸 죽일 때 절대 안 죽으려고 안들키려고 처음에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안 죽으려고 계속 으르렁거리지. 세션할 때도 으르렁 소리가 나와요. 으르렁거려. 짐승이. 아주 피어한 짐승들이 에너지체로 존재하는 걸 나는 보지.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한게 엑소시스트, 오맨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괴물로 변하고, 실제 그래요.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거기 퇴마가 불안전한 거지. 그걸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숙불에서 되지 않아. 그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쫙 빼버려야 돼. 에너지가 굉장히 아픈 에너지야. 절대 안 나가려고 그래. 사투를 버려서 한두 시간 사투 버리면, 일세하면 쫙 빠져나오죠. 그쵸? 근데 그걸 안 들키려고 그러지 들키면 죽으니까. 그게 어제 어째... 그, 그 짐승성인 거야.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걸. 네가 누구한테 그알수 없는 근자감, 당당함 얘기한 게 걔가 그 짐승이라 그래. 짐승은 인간을 되게 무서워해. 인간한테 들킬까 봐. 하지만 인간보다 자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살기가 세기 때문에 호랑이가 인간을 물어 죽이잖아. 이렇게. 네가 그게 있을 거야. 아무도 안 두려워. 하지만 들켜고 비난당하고 이게 무서워서 참고 있지. 네가 누굴 무서워하니? 엄마랑 너를 보면 두 암컷 사자 같아 그래서 서로 안 무서워하고 있거든 여기서는 그걸 들킬까봐 무서운 거야 이게 들킬까봐 무섭지 남이 누군가가 무섭고 이러질 않아 짐승이니까 두려워할 줄 몰라 인간은 두려워할 줄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까봐 그리고 아파질까봐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돼서 남한테 피해 끼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거든 근데 너는 그 두려움이 아니야 오직 뺏길까봐 두려움밖에 없잖아 그니까 네가 서럽다고 울 때는 딱딱한 포인트라고 어제 얘기하잖아. 네가 뺏겼다고 느낄 때만 울지 왜 짐승이 졌다고 느낄 때만 슬픈 거야. 이기는 거는 제일 행복해. 그래서 아무도 안 보면 네 짐승성이 정말 피오하게 물어 뜯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어제 나 공장 갈래 요한거 뭐냐면 이길 자신 있는 거야. 왜널 공장에 안 보내게? 가면 너는 피오한 짐승이니까 다 이겨 수치 막 떨어 안보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는 또. 다 이렇게 고장한 게 있지. 거기선 수치 떨다가 나 그거 아니야. 거기 가서 막 거친 짐승으로 같이 참으면서 짐승질이라고 같이 하다가 여기 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아닌 척하고 눈치 보고 여긴 다 인간들이 사니까. 그런 거야 네가. 공부 되려고 그건 그냥 입이고 마구 그네 짐승성을 뿜어내고 싶은 그게 있는 거지. 그게 각자 속에 다 있어요. 그걸 봐야 돼. 그게 아주 심하면 그분도 그러더라고 어제 헤라 TV 그분도 아주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영화 되게 재밌게 본다고 좋아한다고 그 좋아하는 놈이 짐승 짐승성이 센 거고 또 하나 그걸 절대로 못 보는 아기도 왜냐하면 자기 짐승성 들킬까 봐 그거 좋아하는 거 들킬까 봐 절대로 무섭다고 하면서 무섭다고 하는 건 뭐야 어 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그거 들킬까 봐 안보못 본다고 안 하기 못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안 보는 거지 미움이 올라와 너는 짐승성이 때문에 미움 받으면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인간은 아픔을 느껴 미움 받으면 근데 너는 미움 받으면 미움이 올라와 엄마와의 사이에서 많이 느꼈잖아 둘이 앉고 계속 미움만 쓰잖아 미움만 계속 올라오잖아 끝없이 미움만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했어 그 가족도 셋이 모이면 끝없이 올라온데 미움이.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다 아픔으로 들어가잖아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게 인간의 의식이거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미워할까 아퍼 이렇게 되거든 속상하고 근데 그 가족은 그래서 몇 시간에서 세네 시간 있어도 계속 미움만 올라오 끝없는 미움의 향연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절대 이해 이것만 올라오는데 세 시간 네 시간 볼 때마다 그 엄마 볼 때마다 올라오고 아빠 볼때세시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부는 거야. 개미움만 이게 짐승성이야 그렇게 미움을 상대가 주, 주는 미움을 받으면 아프거든 좀 지나면 내가 에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부부싸하든 해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계속 끝없는 미움 짐승은 아픔이 없거든 오직 미움만 써서 이기려고 하거든 그 말을 해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왜 아니 그게 미움이 떨어지고 아픔이 올라올 텐데 어? 안올라온데 10년도 넘게 그 미움질을 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거고왜 그러냐. 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즐기기 때문에. 실제 그거 놓기 싫은 거야.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 짐승은 그거잖아. 평화롭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사냥해서 먹는 게 배고파서도 있지만 일종의 그걸 즐기잖아. 그래서 갖고 놀다가 죽이잖아. 야생동물 보면 갖고 놀다가. 갖고 놀다가. 고양이도 어떻게 쥐새끼 잡아서 갖고 놀잖아 그러다 죽이잖아 재미있어서 그게 짐승성이야 야생성 그게 되게 센 거야 일반 인간보다 굉장히 일반 사람보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때 자기가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 죽이고 싶은 그동물성을 즐기고 있다는 거 인식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두렵다고 하면서 인간들 사이에서 살려면 짐승성 인정하면 안 되거든 그랬던 거야 그거 들킬까봐 두려워서 나가버린 거지 걔도 그거 봐야 돼요. 타고나기를 그런 거야. 서양인들이 그 짐승성이 세게 태어나서 좀 귀엽지가 않은 거지. 한국인들이 좀 인종 자체가 인간성이 좀 많이, 프로테이지가 높게 태어나서 좀 귀여워, 귀요미가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어제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짐승성을 인정 못한 아가들이 짐승성이 좋아서 인정을 못하는구나. 그걸 그냥 두렵다고 느끼면 진짜 두려움을나서 죽을 텐데 그걸 즐기는 놈이 있구나. 너무... 그 즐기는 사이코패스 그걸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죽어도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이 강의는 사실 우리 견성회원 전용 강의예요. 일반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상할 거야. 더 깊게 들어가야 그걸 알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부한 우리 스텝이나 견성회원들은 직접 비기가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봤잖아. 그치? 같은 경우는 어때? 비기가 뜰때 이빨이 이렇게 까 뒤집어지고 진짜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짐승성에 올라와요 힘이 어때? 여러분도 그때 봤잖아 괴력이 올라와서 OO가 몸무게가 몇 킬로야 80, 90킬로인데 그 젊은 여자의 다리를 이렇게 한쪽에 앉았는데 들리잖아 이랑기가 한쪽 다리로 들어 걔가 뭐 그렇게 뚱뚱한 애도 아니었어 26살인가 먹은 는인데 이렇게 들잖아 그 정도로 괴력이 나와 짐승성에 살게 힘이 세지 음, 그걸 다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 에너지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체가 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거지 힘이 괴력이 나오잖아, 그렇 여자한테 그 뭐냐면 너무 뺏는 거를 음, 뺏는 마음 나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나쁘다고 버려서 그걸 즐기는 사이코패스까지 된 거야. 집착해서 짐승성이 아주 극대화된 거지. 그걸 인식해야 내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즐기면서 즐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자기는 재미있으라고 노는 건데 상대는 엄청 괴로운 거야 자기는 재미있어서 집착하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을 했대잖아 남편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지 사이코패스가 자기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 정치인 중에는 이재명 대표 죽이고 싶은 사이코패스의 살기 자기가 몰라 머리로 그러니까 그 파동 때문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알아서 기는 거야 너한테 알아서 기는 게 그게 있으니까 무서운거야 니가 지랄할 때 너는 그냥 하는데 이해 주기 시라고 그냥 하는데 정말 상대는 공포를 느끼는거지 너무 버려서 즐기는 경지까지 온거예요그 사이코패스까지 그 짐승성의 극대화인거예요 그래서 우리 견성원님들은 의식 속에 자기가 그,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사이코패스 영화 보면서 내가 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 즐기고 있지 그걸 즐기는 그 마음 그걸 보는 두려움. 그걸 느껴야 돼 두려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요. 지금은 그냥 즐기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킬까 봐 두려운 거지 인간으로서 이게 두렵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